you mm -hmm. 저 길입니다. 오늘은 ESFJ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전에 ESTJ 유형 얘기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기 성격에 대해서 크게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다른 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런 편이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보통 성격에 대한 고민은 일을 하면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은데 ESTJ는 일과 워낙 친한 유형이다 보니까 이 일은 나하고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거의 안 한다는 거죠. 누가 그러고 있는 걸 보면 그 생각할 시간에 차라리 일이나 좀더 하지 하는 식이에요. ESFJ 유형도 비슷한 습니다 사실 일할 때 생기는 고민의 절반 이상이 사람에 관한 거잖아요. 인간관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ESFJ 유형은 이런 고민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에요. 아, 내성격이 무슨 문제가 있나? 할 정도로 고민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FJ는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주 익숙하거든요. 다른 어떤 유형에 비해서도 그런 편이에요. MBTI 16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사교적인, 다시 말해서 사회성이 가장 발달한 사람들이 바로 ESFJ 유형입니다. ESFJ는 아주 외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ESFP 유형 설명할 때 말씀드린 거죠. 이 유형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외향형이 아니라고 있어요 ES가 EM보다 더 외향적이고 ES 중에서도 ESF가 EST보다 더 외향적입니다. 그래서 16가지 유형 전체 중에서 가장 외향적인 유형이 ESFP, ESFJ 이두 유형이 된다고 있어요. ESFP는 주로 놀 때, ESFJ는 주로 일할 때이 외향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일단 이걸 기억하시고 ESFJ의 다른 특성을 보겠습니다. ESFJ 유형은 SJ그룹에 속하는 유형이에요.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게 있죠. 착하다는 겁니다. SJ그룹 자체가 그렇죠.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절 바르고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SJ 내네 유형 중에서 착한 이미지 1등이 누구라고 했죠? ISFJ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ISFJ가 16가지 유형 전체 중에서 가장 착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유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SJ그룹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착한 유형이 ENFJ 유형이에요. 아마도 N 유형 중에서는 가장 착한 이미지가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ISFJ와 ENFJ가 대표적인 착한 유형인데요. ESFJ도 착합니다. 상당히 착한 사람이에요. 순위로 따지면 최소한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봅니다. 자, ESFJ의 특징. 벌써 두 가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죠? 가장 외향적인 유형이다. 그리고 착한 이미지이다. 그래서 아주 외향적이고 활발한데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ESFJ라는 겁니다. ESFJ의 다른 모든 특징이 이두 가지와 직관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SJ그룹 하면 생각해야 할게 하나 더 있죠. 일하고 친한 사람들입니다. SJ그룹 내 유형은 기본적으로 일을 다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스타일이 약간씩 다릅니다. e t j 는 개인 업무를 퍼펙트하게 처리하는 사람이고요. i f j 는 조직 내의 거의 모든 구성원들과 연결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허리 역할을 하거나 본의 아니게 핵심 멤버가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e t j 는 SJ 중에서도 일에 대한 열정이 가장 강하다고 했죠. 워커홀릭 성향이 있습니다. 본인 일도 잘하지만 남한테 일시키는 것도 잘합니다. 그럼 FJ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이 사람은요. e t j 처럼 여러 사람들과 연결되어 하는 일을 잘하는 편인데 뭐가 다르냐면 대인관계 업무가 주특기라고 할수 있어요. e t j 가 주로 일 자체에 집중한다면 FJ는 사람을 아주 잘 다루는 면이 있습니다. 가장 사교적인 사람이라고 했죠. 친화력요 갑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과도 금방 친해지곤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를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몸에 배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나 서비스 직종이 잘 맞아요. 아주 전형적으로 잘 맞는 유형입니다. 이전에 ESTJ 유형 전통적인 조직 사회에 가장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는 유형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ESFJ도 비슷한 게 있어요. 다만 이 사람은 대인 업무.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조화, 협동 이런 종류의 멤파워가 가장 중요한 업무에 특화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영업, 서비스 이런 업무에는 ESTJ보다도 오히려 ESFJ가 더 기준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일즈 분야에는 프로모션으로 이달의 영업왕, 올해의 판매왕 이런 걸 뽑잖아요. 이 주인공들이 ESFJ 유형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엔 시작할 땐 다른 유형이었을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격이 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ESFJ가 전형적으로 이 분야와 잘 맞는 특성을 갖고 있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서비스 직종도 비슷합니다. 영업도 그렇지만 서비스 분야도 기본적으로 예절이 중요하죠. FJ는 SJ그룹이어서 이런 게 그냥 몸에 배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편이어서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교육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파악되면 바로 투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사람 자체가 원래 그런 일 하던 사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을 직접 접촉하는 일이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성격의 일은 다잘 맞는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까 FJ를 외향적이면서 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친절한 사람이 많아요. 예절도 형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예절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이런 종류의 업무가 잘안 맞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만 친절하기도 힘든데 속에서부터 친절이 나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만약 원래부터 찐 e s f j 였다 다면 대인관계 업무에 관해서는 일종의 재능 같은 걸 갖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출발선 자체가 다른 셈이죠. 그런데 이 F제가 착하다는 걸좀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이 사람들 친절하고 부드럽다고 해서 마냥 편하게 대하다가 아주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의외로 똑 부러지는 면이 있어요. J 유형이거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든가 저렇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특히 FJ로 끝나는 유형들이 인간관계가 선명하게 구분이 된다고 했죠. 말하자면 FJ가 긋는 선 밖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ESTJ 상사가 ESFJ 상사보다 어려울 것 같잖아요. ESFJ가 훨씬 더 편안하게 대줄 테니까 대체로 맞는 얘기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FJ 눈 밖에 나잖아요. e t j 한테 찍힌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FJ는 사회성을 타고난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왕따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FJ와는 친하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FJ 본인이 누구와도 잘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거부한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클수 있다는 거예요. FJ가 너 아웃 하는 게 그냥 그 사람 마음속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일단 그렇게 되고 나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FJ는 누구와도 잘 지내고 싶어 한다고. 그런데도 아웃시켰다는 얘기는 그냥 그 사람하고는 안 보고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FJ는 거기까지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사람 좋아하는 ESFJ가 손절하는 걸까요? 아마도 가장 가능성이 큰 이유는 상처를 받아서일 거예요. 이 상처가 어떤 거냐면요. ESFJ는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지만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FJ는 무력 또 강하지만 그 이상으로 명예욕이 강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명예라는 게좀 쉽게 말하자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나는 너에게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게 ESFJ한테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FJ가 왜 친절합니까? 영업이나 서비스 일을 하는 FJ라면 그냥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FJ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하지만 ESFJ는 그런 생각 이전에 거의 본능적인 친절함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직업을 갖기 전에도 그랬던 거예요. 이 본능적인 친절함의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나는 너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다. 이거예요. FJ가 상처를 받는 이유 역시 이겁니다. 나는 너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었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걸 확실히 느낄 때 FJ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 모욕감 같은 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그동안 베푼 선의가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거죠. 아까 FJ와 좋게 지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알면 되는 겁니다. FJ가 나한테 해준 걸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그 마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손편지 같은 거면 너무 좋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나 톡 같은 걸로 해도 돼요. 고맙다. 수고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면 아마도 FJ는 충분히 보상받는 기분이 들수 있습니다 ESFJ는 가장 외향적인 유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죠 그들에게 잘해주고 싶어하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ESFJ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남들한테만 잘해주고 고맙다는 소리 들으면 보람 느끼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도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보면서 고맙다고 말해보는 겁니다. 내가 나라서 고맙고 지금까지 잘 살아줘서 고맙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믿는다. 이게요. 남이 나한테 칭찬할 때만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해도 좋은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아마도 가장 냉철한 사고방식의 소유자가 아닐까 하는데요. INTJ, 인티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